어서 오세요.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는 TV에서 보던 그런 무서운 형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. 바지는 가죽 바지에 위에는 현란한 문양의 셔츠, 두꺼운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,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왼손에 가죽으로 된 검정색 일수 가방을 쥐고 계셨어요. 오라라라라라라. 때마침 나, 나, 나, 나, 나. 그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뭐? 또 돈을 빌려달라고? 안돼! 너이 자식 2천? 2천이 니집 네 개이름이야? 저번에 3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또그 전에 5천 빌려가고 이게 뭐야 이게? 와, 어? 와... 굉장한 사업을 하는가 보다 부럽다... 너이 자식! 벌써 8천을 빌렸는데 이번에 2천까지 해? 총 만원이야 총 만원! 너꼭갚퍼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? 꼭갚아도 해. 알았냐고? 어? 아, 짜증나. 이 커피 얼마예요? 그 커피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. 가격은 1 5 0 0원이요 오호, 좋구나. <웃음> Thank you.